안녕하세요. 한샤즈입니다. 요즘 핫타다는 피에로 쇼핑에 좀 와봤습니다. 여기는 현재 코엑스 안에 있는 피에로 쇼핑이고요. 오만 잡다 물건들이 다 있다고 하는 쇼핑 어, 센터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네요. 뭐 대단한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따라 들어가 볼까요? 저 줄을 서서 사람들들어가습니다 오늘이 2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같아요 평일에 이렇게 서 들어가지는 같습니다 자 이제 입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서자마자 물건들이 앞쪽에 준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아, 좀 보기가 힘드네요 그런 것들이 현재 초입 쪽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물건들도 빼곡하게 차여져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많네요. 상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좀 독특한 게 정렬되시 진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있는 것 같아요. 아 코너가 나눠져 있긴 하네요. 뭐 화장품 코너, 뭐 자파 코너. 전체적으로 길이 좁고 사람이 많아서 계속 부딪힙니다. 조금 쇼핑하는 환경으로서는 좀 좋지가 않아요. 1층 쪽에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지, 아, 내려가는 지하도 있네요. 자,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여져 있는데, 여전히 통로는 좁고, 와, 오, 오. <웃음> 아, 물건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지하 1층은 먹는 거 하고, 어,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고요. 지하 2층에는 아,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요금을 결제하는 캐셔구요 지하 주차장으로도 바로 연결이 되어있네요 바깥에가 지하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식료품이 전시되어있습니다 이쪽에생필품하고 식료품 위주로 좀 되어있는 것 같네요 냉동 냉장 냉동 냉동 식품도 있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마트하고 어, 다이소 어, 백화점 이런 형태로 짬뽕으로 좀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재밌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출입 성인 인증 존이라는 곳이 있네요. 뭐가 있길래 이럴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기도 하네요 일부 아, 특별하게 성인용품을 사는 공간도 있네요 아, 재밌네요 여기 보드를 파네요 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도 타기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서 보드를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지하 1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찾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거의 미로 수준입니다 이쪽이 메인 캐셔고요 저쪽에서 계산하게 사람들 줄을 서있는데 줄 서있는게 거의 한 20-30m 서있어요 계산하기 위해서 아, 이제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네요 아. 피에르 쇼핑의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없고 사람이 많다. 물건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어, 좀, 뭐, 책다별로 좀 알기 쉽게 배열을 해놓은 게 아니라, 진짜 작동산니를막 쌓아놓은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해놔가지고, 최소한 여기서 쇼핑을 하려면, 한 시간 이상 정도 시간을 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제품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 값은 그렇게 착하지 않다. 네, 뭐 다이소 수준 절대 아니다. 어,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다 있기는 한데 어, 좀 가격대가 어,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 일반 마트나 그런 데서 팔지 않는 독특한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려 보시는 것을 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한시 아저씨였습니다.